자, 오늘은 호흡을 배워볼 거예요. 호흡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죠? 맞습니다. 바로 이 복식호흡이에요. 이 복식호흡을 할때 가장 중요한 건이 흉곽호흡을 같이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. 아, 그렇군요. 근데 선생님, 복식호흡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? 복식호흡은 전혀 어렵지 않아요. 우리는 누워있을 때 자기도 모르게 복식호흡을 하고 있답니다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? 절대 흉식호흡은 하시면 안 돼요. 아시겠죠? 네, 선생님. 알겠습니다. 가슴은 움직이지 않고 배만 움직이면서 아, 이렇게... 이렇게 복식호흡을 하는 거군요? 맞아요. 그렇게 복식호흡을 하는 겁니다. 그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소리를 한번 내볼까요? 네, 한번 해볼게요. 동해물과 외... 배... 아, 선생님 근데 너무 불편한데요? 음 지금은 쓸데없는 긴장이 너무 많아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는 누워있을 때 누구나 자연스럽게 복식호흡을 하고 있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복식호흡을 해야 돼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라고요? 절대 흉식호흡을 하시면 안됩니다 아시겠어요? 아, 네 선생님 역시 발성은 너무 어렵네요 안녕하세요 건강하게 노래하자 보컬사 롱백호입니다 자 어떠셨나요? 영상을 찍는 내내 저도 아 옛날 생각 많이 났습니다 아직까지도 이렇게 복식 호흡을 엄청나게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고 흉식 호흡은 하기라도 하면 무슨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 아직도 좀 계시죠?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우리는 생각보다 흉식 호흡을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입니다 오늘도 역시 제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아주 짧게 짚고 넘어가야 될게 있죠 그게 뭐냐면 100% 복식 호흡도 아니고 100% 흉식 호흡도 아니고 우리는 흉 복식 호흡을 같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 중에 어느 부분에 더 포커스를 둘 것이냐 이게 문제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뭐 흉식 호흡할 때 복식 호흡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복식 호흡할 때 흉식 호흡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일단 이런 말들은 믿고 걸으시면 되겠죠 자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. 성악을 하시는 분들은 복식호흡을 아주 많이 강조합니다. 맞죠? 그런데 호흡 이전에 더 강조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. 그건 바로 자세입니다. 척추를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차곡차곡차곡차곡 차곡 일자로 쌓아준다 라고 생각하며 가슴 근육은 이완시켜서 넓게 만들어주고 반대로 등 근육은 살짝 수축시켜줍니다. 그렇게 골반과 어깨와 귀가 일자로 만들어진 그 자세를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죠 자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미 눈치채셨을 겁니다 이미 이 자세에서 흉곽을 어느 정도 열어 놓았기 때문에 당연히 호흡을 할때 흉식호흡의 비중보다 복식호흡의 비중이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 가요 팝 같은 경우에는 자세에 있어서 굉장히 자유로움을 갖고 있지 않나요? 어떤 표현을 위해 상체를 무너뜨리는 일도 흔하고요. 자신만의 아이덴티티를 위해 제스처를 막 크게 가져가는 경우도 굉장히 흔한 일입니다. 자 그런데 노래를 처음 배우기 시작해서 잘 배우고 싶은 욕망이 최대치로 있는 그 초보자에게 아 호흡은 복식호흡을 하셔야 됩니다. 이 흉식호흡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. 아시겠어요? 자 어떠세요? 당연히 득이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실이 되는 부분이 너무 많을 것 같지 않습니까? 올바른 발성으로 노래를 하는 데 있어 언제나 가장 큰 적은 쓸데없는 긴장이잖아요 그죠 심리학 에서도 마찬가지고 운동 심리학 에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오히려 거기에 더 꽂혀 버립니다 보이스 트레이닝을 하던 보컬 트레이닝을 하던 절대 하면 안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심지어 성악을 하시는 분들도 노래를 할때 이렇게 상체가 들썩거리는 거 되게 흔하게 볼수 있지 않습니까? 짧은 시간에 호흡을 한 번에 가져가려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흉식호흡의 비중이 높아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호흡 이전에 올바른 자세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김으로써 흉식호흡보다 복식호흡의 중요성을 훨씬 더 강조하는 성악에서도 짧은 시간에 호흡을 한 번에 가져가야 하는 상황에서는 흉식호흡의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을 텐데 심지어 표현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자세에 대해 굉장히 과 반대한 가요와 팝을 부르는 사람에게 흉복식호흡은 같이 가져가게 돼 있어요. 그런데 복식호흡의 비중을 높게 가려고 하셔야 돼요.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라 아 복식호흡을 하셔야 됩니다. 흉식호흡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. 이렇게 배우게 되면 처음부터 엄청난 긴장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렇게 생겨버린 호흡의 긴장감을 없애는 데에는 생각보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. 자 복식호흡의 비중이 높은 흉복식 호흡의 장점은 호흡의 양을 최대치로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흉식호흡의 비중이 높은 흉복식 호흡의 장점은 짧은 순간에 호흡을 팍 많이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가요와 팝 같은 경우에는 숨을 마실 시간이 타이트한 경우가 굉장히 흔하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세에 대한 자유도도 굉장히 높고요 자, 흉식호흡을 매도할 게 아니라 오히려 흉식호흡을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것 같지 않습니까? 자 그리고 흉식호흡은 절대 안돼요 복식호흡이 굉장히 중요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자기도 모르게 흉식호흡 많이 사용하고 계실 거예요 만약에 가요랑 팝을 하시는데 그냥 이러고 막 노래를 부르실 게 아니라 이렇게 움직이고 계시면서 이런 식으로 막 노래를 하신다면 흉식호흡을 안쓸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? 언제나 느끼는 거지만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요 무조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부분들은 대부분 틀렸더라고요 후드를 무조건 내려야 됩니다 후드를 무조건 올려야 됩니다 가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적당히 무조건 복식 호흡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흉식호흡을 해야 됩니다. 가 아니라 필요에 따라 선택해서 해야 하고요. 복압의 힘을 엄청 강하게 가져가야 합니다. 자 몸의 힘을 최대한 빼야 됩니다. 목의 힘을 빼야 돼요. 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적당히 아시겠죠? 그러니까 호흡에 있어서 너무 복잡하지 않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상 건강하게 노래하자 보컬사롱베커였습니다 감사합니다.